일 게이타이오 선물대회 관련해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회는 팀전 개인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어, 현재 한 2,800명 정도 어, 그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6월 11일 기준으로 한 6만 달러 정도의 상금 풀이 모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대회가 열리고 참여 조건은 일단은 선물지가 형성하고 201 USDT 이상 지갑에 보유해야 되고, 그리고 KYC 1단계까지 완료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일단은 테더 선물 페어에서 그 마켓에서 그 대회를 하는 거고, 일단은 팀전은 전체 상금액이 아까 얼마였지? 500만, 5 0만 불이잖아요. 500만 불에 팀전에 80%가 할당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한 4, 400만 불? 그쵸. 그렇죠. 400만 불이 팀전에 할당이 되는 거고, 어, 이제 수익금, 수익률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짜자리, 그러니까 짤자리보내가지고 수익률로만 책정을 하면 좀 이게 큰돈으로 하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이, 그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익률, 수익금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1등, 2등, 3등까지는 그냥 단독 음, 개인전으로 30%, 20%, 15% 이렇게 상금, 풀 나눠 먹고 나머지 4위에서 10위까지가 15% 11위에서 100위까지가 20% 이렇게 나눠갖는다고 합니다. 일단 그래서 팀전으로 저희 팀제로에서 지금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트레이더가 한 8명 정도 되나? 8명 정도 되고 브리핑 채널이랑 소통 채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회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마진거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진행하면 될것 같고 저희 팀제로 수요일마다 이제 수익률 인증하면 은 커피데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. 한번씩 참여하시면 되고 저희 게이타이오 레퍼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% 수수료 할인도 되고 그리고 레퍼럴 가입하시면은 마진 전략이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게이타이오는 생각보다 좀 오래됐죠 아이오도 뭐 많이 하고 그리고 알트코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뭐 선물 종목도 상당히 다양해서 저희가 이번에 게이타이어 선물대회 하면서 래퍼럴 거래소로 같이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그분 네, 부분 좀 참고하시고 게이타이어 선물대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링크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 출석 출크한크한해주해 주시고 친이